저예쁘네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네, 듣다니 소리가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예,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경마 이야기 해가지고 경마의 경주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마무스메 우마무스메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자리에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떤 말, 어떤 캐릭터, 공망수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 하나를 정해 가지고 그 캐릭터의 스토리에 대해서 저희 스타일로 썰을 풀어보는 코너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아무래도 오늘 코너에서는 캐릭터 육성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하지만 폴려를 듣더라도 게임에서 재미있게 육성 시나리오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는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육성. 시나베로... 음악우스 미스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주인공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힌트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킹헤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또 어떤 말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교수님이 복장을 이렇게 갖춰서 입고 오셨어요 자이 컬러링 보면은 떠오르는 캐릭터 있지 않으신가요? 라리브 외쳐보세요 브라이언! 좀더 크게! 브라이언! 매지브매이언킨네 네, 맞습니다 매즈로 매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매즈로 매킨입니다. 자 우마 무섬에 등장하는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매즈로라는 성이 굉장히 많은 거더 아시죠? 네. 네. 네! 매즈로의 그만큼 매즈로 가문이 이 명문이라는 걸 얼핏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매즈로? 라이언! 메주로 도베르! 도베르! 그리고! 아르당! 아르당? 맞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많은 많은 그런 메주로 가문의 명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캐릭터 음악을 소보면 시골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지방 출신인데, 이렇게 그런 뒤에서 메주로 가문은 섬에요. 별장까지 두고 있 돼요. 그러니 어딜 있는 집안이다. 얼마나 부자인가. 그죠 그 아, 일본의 딱카시도 비싸거든요 예. 아, 그럼 일본은 섬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웃음> 섬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메지로가면은 명문의 명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메지로 맥퀴 누구라고 할까요? 아가씨 네, 메지로 방문에서 제일 주로먹는 아가씨입니다 자, 아침점을 깨기 위해서요 뭘 마신대요 뭘 마시냐 아, 아세요? 네, 어닝몰리티 뭐? 어닝, 얼리, <웃음> 얼리모닝티 자, 깨기자님 뭐 마시나 한다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어 마시지, 모닝티가 뭡니까? 그 감속에 아, 아, 이상한 거 먹으면 큰데요. 저는 해장을 하는데요. <웃음> 자, 그리고 휴일에는 가문 사람들과 이 애프터 눈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이 정도만 보이 정도만 보라도 여유로 즐길 수 있는 지방과의 그런 뭐 명문이라고 가늠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실제로 키라 님이 여러 우마무스메 스토리를 보시면서 좀 많은 걸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좋아하시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오구리캡비입니다 맞아요. 오구리 캡. 비 예, 오구리케비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방의 한미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마무스메가 이제 중앙에서, 지방은 약보면 안됩니다. 예, 하지만 중앙은 약보지 않고 성공하는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지금 예, 맥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어떻게 대비는 그렇죠. 근데다가 또 이네제로 맥킹이 오글리 스토리 유화를 보면 오글리 캡이 그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쵸, 메인 시나리오에서는 네, 네. 예, 오글리 캡을 이제 맞아요. 자신의 우상으로 선정. 네, 시리오, 네 맞습니다. 시인가요네 맞습니다. 시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둘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그 우마고스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인 히로인이라고 할수 있는 캐릭터가 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스페셜 리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뭐 다른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게임에서는 메인 히로인 혹은 뭐 주인공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유저들 사이에서 되게 친숙한 메인 히로인 격 캐릭터로 꼽히는 게 역시 이제 매즈로 맥퀸이거든요.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래가지고 플레이어, 그 트레이너와의 관계도 뭐 꿀떨어진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게 되게 좀 연애 시뮬레이션스러운 요가 되게 강조되는 게이 메즈로 맥퀸의 스토리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꿀이 아주 똑똑똑 떨어집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항가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각발이. 이다그 정도로 맥퀸이 소어에는 말투가 있잖아요. 모모데스와모모데스노 예, 데스와 하면 이제 떠오르는 대사 있죠, 네, 여러분들. 파쿠 파쿠. 맥하면뭐 떠오르는 모모데스가 있잖아요. 모모데스노 일차죠. 네. 네. 네, 잘배운 명문가의 아가씨 말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문가의 딸내미 하면 좀 교만하다던가 하는 게 편견이잖아요. 그런데 맥퀸는 아주 무한한 말투로 이 다른 고마맛을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트로인 트레이너를 대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단맛을 내는 설탕이 아니에요. 이 백화점에서 파는 꿀 단지를 파는 것 같은 꿀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연애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느낌은 잘살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매지로 맥퀸의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에서 시나리오, 그, 매지로 맥킹 같은 경우에는 메인 시나리오, 육성 시나리오, 그리고 뭐 이제 뭐 멀리 보면 뭐 다른 매체까지 합쳐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일단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는 기본적으로 육성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매지로 맥킹이 이제 육성 시나리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가문의 영광을 잇는 캐릭터. 그리고 이 매지로 가문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나오는 것이 바로 스테이어 가문으로서 텐노상에 이미 맥퀸이 달성하기 이전에 선주들이 텐노상을이연패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죠. 그런데 이 목표 왜일까요? 어 게임에서는... 네, 네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말씀해주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엄마까지 2대에 걸쳐서 텐노상에서 우승이라는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실제로 이텐노상 자, 참 LA에 참가하는 우마무 소녀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영광스러운 대회입니다. 아니, 텐나 상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대회인 거죠? 텐나한테 받잖아요. 텐노그다음뭐 네. 어, 우리나라에서 천황이라고도 부르는 텐노다 일단은 네. 일본은 네.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그이렇 치면 그럼 미국 행 대통령의. 아, 그때 가장 권위 있는 국가에서 네. 권위 있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이제 상을 받는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이 우마무슴의 게임에 등장하는 여러 대회 중에서 이캔너상 거리가 몇, 몇 미터죠? 3200m! 몇 미터? 3 2 0 0터많름 나와요 이게 박사가 진3 박사, 아. 2 0 0터라는 가장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을 하면 어떤 친구가 붙냐 최강 스테이어 아, 근데 스테이어가 정확 어떤 의미인거죠? 아, 스테이어는요 아주 긴 거리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고마 모습를 표현하는 장거리 특성화를 가진 특수 침호입니다. 네그습니까 스테이어로서의 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텐로상 범을 그렇죠. 메인 목표로 삼는 그런 캐릭터가 이제 네, 메즈로메이퀸이고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 메즈로메이퀸의 육성게임을 보면 맨마즈막 표창에 영광을 가져온다 라는 표현이 죠아 이게 트로피가 생긴 걸 딴거죠? 이렇게 생긴 게 이런 표창이 되어있는데 이 표창을 가져온다는 것즉 팬들에게 직접 표창을 받게 된다고 해서 이런 영광을 가져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생로 상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우만 무스배들은 일단 시작을 하면 클래식 로선부터 노립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플레이어라면 클래식 로선 위인데 자 클래식 로선 뭐했죠 클래식 하나 사츠키. 사츠키 사츠키 둘 일본 더비 일본 더비 셋 국카상 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맥키는요 처음부터 장거리를 노리기 때문에 사츠키 또 뭐를 포기하죠? 네, 일본 더비를 출주하지 않습니다. 아, 장거리로서 이제 목표 뭐 패러상이라는 그 목표를 확실히청했기 때문에 네, 이 클래식을 놓친다. 근데 네. 클래식이란 건한 번만 도전할 수 있는 되게 영광스러운 대회 아닌 그렇죠. 3세때만 출주할 수 있는 신인상에 가까운 그렇죠. 이제 게임에서는 클래식 시즌에만 딱한번 도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대회 웃기기다리 실질적으로 1년에 우마무스메가 몇 명이나 데뷔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약7천0 0우마무스메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예, 게임에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게임에서도 7,000 명이라는 우마무스메가 예, 예 네. 숫자인다고 합니다. 7,000 예. 우마무스메 1등이 된 거죠? 아, 그중에서 1등이 될게 네. 클래식인데 네. 그클래식을 네. 과감하게 포기하고 네, 그걸 포기하고 장거리 마지막 클래시인 3,000m 북파상에 출출을 하게 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다른 클래식들은 이제 포기를 하고 중거리이니까 포기를, 네, 포기를 하고, 하고 네. 3,000미터 화상네 그래서 장거리 아, 특성화에 맞춰서 이국화상의데뷔해서 트레이닝을 네. 하기 시작합니다. 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 시나리오에 맥킨의 시나리오에 맞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맥퀸으로도 클래식에 도전을 해볼 수 있고요. 예, 클래식도 모두 다 우승하고 이때 텐로사까지 노려볼 수 있고, 뭐 지원 십승도 노려볼 수 있는 게이 그렇죠. 게임이다. 물론 건 여러분들 맞아요. 트레이너 여러분들의 네. 능력에 의한 거니까는 네. 여러분들도 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할수 있을 같아요 그런데 응원 숨에 있어서요, 이 클래식 레이스는 평생 아까 신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한 번만 도전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우승하면 그만큼 치고도 굉장히 대단해서요. 그런데 이 클래식에 도전하지 않는 건 것으로만으로 맥키는요, 정확하게 맥키의 트레이너. 그쵸? 뭐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 네, 트레이너분들 그 유저분들에게 큰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아, 시나리오상 네, 그렇죠. 이 훌륭한 맥퀸을 클래식에 도전을 아니지. 안 하고 왜 텐노상 바로 가고 클래식을 포기하냐고. 스케스톤 게스, 유저 너 미쳤어? 막뭐 이런 느낌으로. <웃음> 어, 이런 네. 느낌으로. 아, 이러니까는 네. 맥퀸은 네. 어떻게 되그러면은 맥힘이 그래서 그냥 무척 직상으로 그렇죠. 가게 되죠 예 하지만 맥키은트레이너가 비난을 받는 걸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여러가지를 좀트레이너를 위로하면서 이제 여기서 예, 닭살 집을 합니다 진짜 보는 내내 진짜 <웃음> 닭살이 도다가 죽는줄 알았는데 예 그런 신경을 펼쳐집니다 <웃음> 대부분 신한유니는 이렇게 북한상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처음 도전하는 게 바로 서 시즌 첫 클래식 목표 네. 북한상인데 이 북한상 레이스 중 북한상은요 클래식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거리 3,000 3,000m 네, 3 0 0 0 장거리. 그 그럼... 첼로상 봄이 3천2 0이니까는 가장 첼로상다음으로드긴 레이스 그렇죠. 이 북한상에 대해 상위권을 입상을못 들어도 나오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마 모습에 누가 있죠? 텐로, 자, 아까 자못 북한상을 아까 목표로 는 북한상을 는장거스테어의 음악 모습에 누가 있어요? 그리. 라이스! 슈오 쌀뜨물. 쌀뜨물! 라이스 샤오 <웃음> 네, 아, 예, 지금 흔들어주시는 캐릭터 있어요. 예. 아, 네. 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마야너 사건 등등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이런 캐릭터들이 이 국화상의 로망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국화상을 제패하면요. 아직 고유 아나운서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머리 아프구려 디트룩 사오기자 체크 들 소세시다 기타 소세시다 메리로 마퀸인감데시스타 카스타 카스타 카스타 카스타 카스메지 네, 마퀸스타 카스타 카스타 맥퀸타 카스타 카스 퀸. 카스타 카스타 카스타 카스타 카스타 카스타 카는타 카스타 카스타 카서타 카스타 카스타 카스타 서스타 카스타 카스타 막퀸막퀸 네, 막퀸, 막퀸 네. 뭐, 네. 그 중에서도 매지로 중에서도 맥퀸입니다 라는 고유 아나운서로 약간 멘트가 나오는데요 자, 스테어로서는 여러 매지로 계열 중에서 <웃음> 캐릭터 중에서도 맥퀸이 가장 독보적으로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보신 그 고유 아나운서 있잖아요 이거 게임에서 보시면 려은 축하상을 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뜹니다. 순도 100% 운빨 마음으로 뜹니다. 예,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겠다고 열 번을 갖다가 이제 이 축하상에 도전하는게있요 아니, 계시거든요. 저 여덟 번 돌렸는데 못 들었어요.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예, 하지만 저는 한 방에 당첨됐습니다. 그렇구나. 야, 아, 그러니까. 예, 이게 박수를 받으면 좀 대단한 일이에요여러분들한번 트라이 한번해보요 나한테 좀한번 와주라. <웃음> 마주라 맥키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맥키는 틴더 상에 초점을 또 두고 준비를 합니다. 만카상을 클리어하고 이제 다음은 네. 이제 틴더상을 네. 네, 준비를 하는데 이 매즈로 맥키의 라이벌요. 그 라이벌이 등장을 누구시 아, 아세요? 매즈로 라이언. 네, 매즈로. 그, 라이언! 라이언. 어쩌면 얄미워. 꼭 매즈로께요. 그렇죠. 매즈로께 이번이 매즈로 라이언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매지로 라이언은 언더덕이라고 하죠. 일명 약자라면 매키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입니다. 자 사실 육성 전반이 있어서 둘의 갈등, 이제 갈등과 대비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요. 네. 네. 사실 매키는 이제 굳이 게임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 매치를 통해서 스토리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등장을 하고 이제 메인 시나리오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뭐다 그때마다 라이벌들이 다릅니다 근데 육성 시나리오에서 이제 라이벌로 등장을 하는 거는 이제 매지로 라이언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맞이한 폼텐노상에서는요 장거리가 특기인 매킨이 결국 승리해서 소원을 달성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이 게임에서는 여러 장치로 감격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스테이어지만 같은 세대의 수많은 우마음소매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기세를 몰아서 아,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요 아 시니어 시즌이죠 시니어, 네, 시니어 시즌 첫 번째는 시니어 어디로 시즌에서, 가는지 아십니까? 텐노스자 시니어 시즌에서 이제 봄텐노상을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출전은 대회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6월 에텐노상 다음에 6월 사카라스카 아, 맞습니다. 네. 어게이렇 이렇게, 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렇게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게이게이이이이이 이거 몇년 전까지만 여러분들 상상력 해보셨겠습니까? 아, 몇년 전에는요 저만 마, 저만 알아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얘기 안안는또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해요아 진짜 저 이제 외워요 이제 이제 12월에 뭐가 있고 11월에 뭐가 있는데 다 외울 정도가 됐고 이게 몇년 전에 나한테 야너 일본 이제 그 정말 에이스 스토리 이거 순서를 다 외운다고 하면은 뭔 소리냐고 하면 쌍둥을 했을거니요 아니 깨기자님 아 네, 죄송합니다 내가... 말좀좀 너무 험했다 아, 도 말이 험했어 개기자님 그랬어 개기자님 <웃음> <웃음> 있잖아요 3월부터 네. 봤는데 제가 3월에는 정말 이렇게 레이스 하나도 못 외웠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1월, 2월 하면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참 장족의 발전입니다 예어제 했던 이제 이 타카라즈카 6월 타카라즈카 이제 메이킹이 출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타카라즈카는 다른 레이스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올스타 인기 대전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음.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인기가 많아야만 나갈 수 있는 대회다. 그리고 예. 팬이 투표를 많이 네. 해야 됩니다. 네. 네우마무스메 이야기인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우마무스메에서도 타카라즈카는 이제 인기가 있는 무마우스메만이 나갈 수 있는 대회라고 표현이 됩니다. 네다카라드카에 출출을 해서 그런데요. 그동안 철저하게 매키를 연구한 매즈로가의 그 라이벌 매즈로 라이언. 라이언에게 크게 고전을 하게 됩니다. 자 게임 안에서도요. 매즈로매키는 2차기 목표로 주어질 정도로 실제로 라이언에게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죠. 음.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봄텐노상자 가서 루틴했던 마음을 찾았고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 목표 또한 가을 텐노 상을 결정 합니다 아 이제 타카레스카에서 라이언한테 홈팀이 난데 홈팀은 네, 그 다음에 이어 서 네. 이제 텐노상 가을에 도전을 하겠다 어서 한 라이언은 장거리가 아니라네 중장거리 중거리 게임에서도 클래식을 도전하는 게 네. 나와요. 라이언의 승리 아닐까? <웃음> 네, 그러니까 예, 게임에서 도 실제로 매킨이 네, 라이언, 네. 라이언이 되게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킨이 연패, 가을, 봄을 다 석벌을 하는 이형패를 목표로 하는 거죠 아, 근데 생로상은 음. 구막, 음. 가을 두번 있단 말이죠? 네, 두번이었어요 어, 텐노가 주잖아요 아좀 네. 건이 있는 대회니까는 네, 네, 상반기와 하반기 이제 1년에 두번 준다라는 그렇죠. 느낌 그런데 이봄 텐노상은 3200m인데 가을 텐노상은 뭐가 몇 미터인가요? 2000m죠? 바로, 네. 바로 나와요 와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거리에 차를 두고 텐노상 장거리의 텐노상의 스페어와 중거리의 텐노상의 중거리 챔피언을 뽑아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네. 매즈로맥킹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에서 난이도가 좀 육성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일종의 폭탄이라고 할수 있는 이 이제 생로상 기계가 이제 난관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훌륭하게 극복을 하면은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렇게 해서 맞이한 이 텐노상 가을 대망의 가을 텐노상에서요 자 게임에서 플레이를 하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경기 가을 텐노상 날씨가 정해져있어요 날씨가 정해져있죠? 어떻게 정해져있죠? 자 아시는 분? 날씨가 정해져있어요 비 맞습니다 비로 고정되어 있는 엉망이 된 경기장의 상태에서 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레이스가 전개됩니다 그쵸 사실... 게임에서도 비가 오면은 이제 파워 많이 더 필요합니다 파워, 네. 사실상 이 맥퀸의 스토리에서 라고할수 있는 부분의 영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스토리라고 할수 있는 영상 준비는 거죠? 네, 한번 네, 영상 볼까요? 좋아요, 빵, 빵,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저는 매즈로마퀸을몇번 키워봤지만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그. <웃음> 맨날 봄 텐노상에서 맡기신데요 저희 네. 여러분들 혹시 예, 네. 교수님한테 이제 힌트를 알려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네. 예,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말 알려주세요 힘들어 네. 죽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키는요이 어릴 때의 목표 봄 텐노상에서 진심을 담아서 마침내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에게 예, 성공을 해요. 자, 이런 맥퀸을 축하하는 어때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날씨가 아주 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전인미답 아, 예, 대본을 갔다가전인미답이었고는데 이해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저 전인미답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안해 줘. 셔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누구도 갈수 없었던 길을 갔어요 것을 전임 사 간다. 예, 이게 교수님하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예, 저 헛물 먹은 기레기하고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이제 저는 이상한 전문 용어를 자꾸 쓰려고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알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네.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가 쉬우신 거예요. 이게 지구, 지구상 학교에 있다 보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알기 쉽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구도 네. 달성하지 못한 이제 봄, 가을, 텔러상 네. 이연패를 하면서 네. 네.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네. 맥퀴는 네 하지만 이거는 끝이 아니죠. 텐노상 가을이 끝나면은 이제 아직도 레이스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시나리오의 시나리오 엔딩 여기까지죠. 하지만 사실상 시나리오의 엔딩이라고 할까요. 이제 음. 하이라이팅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을 텐노상이마지막이다 마지막. 아,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가을 시니어 3관이 있죠. 어 가을 시니어 3관. 가을, 가을 시니어 상관자 10월에. 10월에. 전노작가 아, 11월에 1월에1월에 12월에 12월에 12월에 12월에 수2월수 12월에 우2월에 12월에 12월에 1들월에 12월에 12월에 1 2월트1 2월 여러분 월에 12월에 에 12월에 12월에 에 12월에 12월에 12월에 1 2월1월2월 3개의 대회를 무슨에서 1차를 하게 되면요 맥킨을 동경하는 또 하나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분 사토노 다이아몬드 사토노 다이아몬드가 네, 저의 최애캐입니다 네, 세기다님 네, <웃음> 제일 좋아하는 사토노 다이아몬드가 이 예,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자 트레이더 분들 좋아하시는 스탯이 팡팡팡팡하고 상승하게 됩니다 맥킨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토노 다이아몬드에게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사토르 다이아몬드하고 이제, 키타상 블랙이 이제, 우망무스메에서 이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맥피리는 이제 전 세대고, 그 의지가 이제, 사토르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후대 후대한테 이어진다. 라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우망무스메 덕분에, 이제 일본 경마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발 이말이 이, 캐릭터 를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던 캐릭터가 바로 이 메지로 맥킨입니다 진짜 이쁘잖아요. 안 그런가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저 새로운 그 유니폼 있잖아요. 엔더스카이. 예. 빙다. 아, 빙다. 빙다. 빙다. 너무 좋아요. 예. 빙다은 참고로 스킬이 너무나도 제 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스킬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아, 그래요? 성능은 별로 안 좋은데 어, 이쁘죠 이성 도 너무나 이뻐요. 저는 빙만 갖고 하는데. <웃음> 예. 아 잠깐만, 거기 육성 시나리오도 빙답으로만 시나리오 보셨까요아 네. 그러니까 텔러 상은 돌파를 못하서 상을 있겠다. 예, 아, 네. 아, 네. 물결 치는데 봐야 되는 거. 아그 이제 애니메이션 음악이 들고오면서 아, 되게 아,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래. 그거 그 스킬 연출이 뛰면 저딴 이야기야. 아, 역시, 나이, 역시, 개통, 이렇게 네. 통에 있어서는, 게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제가 깨기자님한테 배워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큐네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한번 한번 훑어봤는데, 되게 정석 중에 정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음. 아가씨 캐릭터가 이제 꿈을 안고, 이제 그 꿈을 이룬다라는, 되게 정석 중에 정석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만은, 음. 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편하게 볼수 있고, 저희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대본은 제가 일단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항마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트레이너와 우마우스맥 맥가의이 연애 스토리를 갖다 담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실수 요소가 너무 강하죠. 네? <웃음> 네, 한마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담배까 높습니다 아, 깨기자님 데스와 뭐마있는 데스와? 예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웃음> 네.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즐겨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얘기 못하는 사이드 스토리에서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소리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액틴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네. 게임에서 음. 어떤 취미를 가진 말로 등장을 하냐. 아, 주장한가. 맞다. 이순간까 취미. 자, 취미 아시는 분. 야구, 야구. 그래서 액틴 별명이 야빠라는 거 아시죠? 야빠. 자, 그러면. 아니, 자, 다소중한게 액틴이 관서 캐릭터니까는. 네. 왜 관서 캐릭터는 일본 창작물에서는 죄다 야구 좋아하는 걸로 나와? 아그 관서가 야구가 유명해요. 아 우리로 치면 부산 가면 은 부산 사람들 네, 다 맞습니다. 야구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아. 이 맥퀸이 좋아하는 팀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안지, 뭐라고요? 안지의 다케즈? 네. 네. 다케즈 맞습니다. 그런데 다케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타카! 유타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일본 경마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예, 여기서 또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왜이왜 왜 여기서까지 에 나와야 되는지 사실 아, 이해를 네. 못하겠는데. 제가 이 메즈로맨킨의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메즈로맨킨과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바게지의 예. 유타카를 너무 좋아해요. 예 어디까지나 우망무스의 게임에서의 네, 내 네, 이야기입니다. 우망무스의 게임 내에서도 박혜진, 네. 유타카를 좋아하는 게 매지로 맥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저희 오늘 스토리는 여기가 끝이죠? 예 여기가 끝이지만은 뭐 아직 할이야기는좀 제법 있고요. 어떻게 키라님 저희 지금 본래 저희 키라님 키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마 스토리텔러 나는 직함으로 이제 다양한 클럼을 쓰시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스토리를 정말 재미있게 푸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으셨던 분이 이렇게 2022년 지금 몇월이죠? 12월 이렇게 AGF, 일산, 킬텍스 카카오게임즈, 우마모스네 부스에서 이야기를 썰을 풀 정도에 여기까지 와버리셨, 와버리셨습니다. 예그 감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참... 네, 감사합니다. 네, 3월에 처음 이제 의뢰를 받고, 이 경, 일본 경마의 이야기 썰을 썰 풀기 네.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줄 몰랐는데,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앞에 계신 트레이너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 예전에는요, 우리 말, 우망스의 얘기라던가 하게 되면 저 혼자 떠들어야 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 네. 전형적인 말 많은데 못 설립.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는 얘기들, 얘기들을 다 받아주시고 저보다 먼저 얘기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 얘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동무들이라고 해야 되나 동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동지들, 여기 네. 학회입니다. 여기는 네. 지금 <웃음> 기, 에,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네 부스 지금 학회 우마무스네 학회 학회 학회입니다. CS 지금 모에서 모신 거, 맞아요. 학회에 모신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주시고 어, 또 경청해 주시고 고맙게 답도해 주시고 트위터나 인스타에 올려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신 우리 트레이너 여러분들께 저 진심으로 필요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근데 교수님 오늘은 맥퀸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사실 우먼스메또 여러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보셨잖아요. 뭐좀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 캐릭터라던가 좀 아주 감동깊었딱 교수님이 그런 캐릭터 뽑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은 원픽은 뭐 어딜 모르고 오그리캡지만 원픽은 오그리캡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에어그룹 에어그룹 에어그룹을 제일 좋아하고 아, 그, 저희도 아까 전에 에어그룹. <웃음> 네, 맞아요. 네, 어떤 작가님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웃음> 네, 그림을 갖다가 하나 받았는데. 받았는데 제가 에어그룹을 받았습니다. 예, 네, 저희 되게 빠르게 그림 그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한테 네. 그분의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네. 예, 저희가 사인을 받고 이제 네, 에어그룹을. 그림을 받았는데 에어그룹을 좋아하시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또못 다뤘던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다뤘던 말. 릭터 중에서 후보가 사실 또 하나 있었잖아요. 오, 그러니까 원래는 킹에일로 또는 네. 이제 배지로미킹 아, 네, 을 하나가 있었잖아요. 쌀뜨물. 쌀뜨물. 네. 쌀뜨물에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어, 언젠간 네. 다시 한번 우마무스의 캐릭터로서 네. 쌀뜨물을 네. 또즐해볼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오고 싶습니 아, 하고 싶네요. 제가 라이스 채워 너무 좋아합니다. <웃음> 네, 요도 요도 요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요도가 뭐죠? 요도 어, 개발자. 계속... 아, 아그 요도라고 하나요? 네, 아, 요도의 뭐 언덕을 재패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저 같은 오타쿠가 <웃음> 얘기한다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하고요. 예,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무대에 올라가지고 아니, 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 상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더라도 뭐 다른 이야기를 했겠지, 설마 하니? 예, 우먼스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 진짜 상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를 하시고 예,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는 앞으로도 힘내가지고서 우마모스메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게임즈에서 불러주면은 예, 뭐 아까 앞에서 먼저 인플루언서분들이 하셨지만 저 역시 불러주시면 열심히 앞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볼 생각이고요. 뭐 오늘 이렇게 학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우마모스메 트레이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서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와 볼수 있도록